안녕하십니까 이르케입니다. 자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간낚시를 해봤습니다. 이공간낚시가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막 물어줘요. 너무 재밌어. 근데 이공간낚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정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. 와 진짜 어느정도 불편하면 제가 지금 떼왔거든요. 비닐에 담아왔어요.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비닐에 넣으세요. 이 비닐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엉켜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다음에 쓸때 굉장히 불편해요. 그리고 이거 한번 쓰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공간 낚시 줄이 이게 엄청 질기고 잘 썩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줍니다. 이게 다쳐요. 이게 깨이면은 나오지 못해요 살에서. 그러니까 엄청 위험해요. 그래서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정리하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으흐, 보기만 해도 엉켜 있는. 자, 일단 풀어줘야겠죠. 근데 현재 이런 상태예요 으, 최악입니다. 최악. 이 손도 다치고 잘못하면은 이거 옷에 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. 살살 진짜 조심해야 돼. 와, 이게 잘못하면은 살이 뚱겨요. 진짜 아파요. 이 경험담입니다. 제가 진짜 남자는 울지 않는다. 이런거 잘 지키는데 야 이거 한방에 제가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오 위험해 위험해 요, 요, 요거 여기만 엉켰네 여기만 딱풀게요다 풀어줬습니다 여기 어, 상당히 길어요 어, 제 몸보다 약간 길어요 런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호일 있지 않습니까 호일. 이거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자 여기 호일이 있습니다 많이 뜯을 필요도 없어요 요걸 이제 4등분 해줍니다 4등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저으면쭉 찢어지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4등분 했으면 이 낚시 바늘 있죠? 여기다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 딱 필열로 놓고, 여기를 이제 싹 감싸주시기만 하면 돼요. 이게 하나씩 하해도 상관없지만, 그렇게 되면 또 꼬이거든요. 줄끼리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고, 살짝 끝에 눌러서, 이렇게. 자. 자, 됐죠? 이제 나머지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위는 이렇게 바늘하고 이 통이랑 같이 있는데 이걸 같이 넣어주세요 이 통이 떼지면 은 낚싯바늘을 못쓰기 때문에 이 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낚시 줄도 같이 이렇게 길게 호일로 안하고 낚시 바늘만 이렇게 호일로 이렇게 찝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 엉킵니다 어 그렇게 도 엉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어 절대 엉키지 않고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막 흔들어볼게요 이게 흔들어도 낚시 바늘만 안 빠져나오면 풀리기가 쉽습니다 어요렇게 엉치지가 않으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 어~ 불이 요만큼 뜨어가지고 어~ 여기다 놓고 두 개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한번 접고, 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입니다. 여러분들도 공갈 낚시 하시고 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